이번 제품은 USB-DC 디지털 테스터인 UD18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유, USB 단자, USB 단자를 활용해서 이게 입력 전원하고 얼마만큼 소비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USB-A 타입의 입력과 출력이 있고, USB-C 타입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DC 5.5 파이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입력으로는 마이크로 USB 단자를 사용을 하는데, 마이크로 USB 단자 같은 경우는 출력이 따로 있는 않습니다. 전원 입력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USB, 마이크로 USB 타입의 온도 측정기를 따로 달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단자입니다. 마이크로 USB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영문과 중문으로 되어있고 이번 스펙이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적혀있는데 저는 바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입력은 마이크로 usb 인데 마이크로 usb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원을 입력해 줄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저같은 경우는 usb dc 12v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usb 12v dc 12v 전원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을 지금은 바로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 표시 방법 등 여러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usb를 꽂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뭐 이를 때면은뭐 전압이나 암페어를 크게 보고 싶다면 이런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더 눌러서 액정 화면을 끄셔도 됩니다 근데 끄는 거는 이게 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밝기만 조절되는 거예요 이제 최저 밝기로 돼가지고 자세히 강한 불빛에 반사시켜 보면 보입니다 안에 그 숫자가 변하는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상태를 놓고 쓰시는게 대부분일 거예요그 다음에 하나씩 확인해 보자면 메뉴를 길게 이게 전원 12 v 고 이제 장비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소비 장비가 있으면 이제 암페어랑 와트가 표시가 됩니다. 저는 12볼트를 쓰는 카메라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이제 이런 cctv 카메라가 어느정도 전압과 소비... 어느정도 와트를 쓰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니까 그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지금은 저개선이 켜져서 조금 더 소비전력이 더 올라갔어요. 어, 기본적으로 전압, 암페어, 와트 이게 큰 큰 사이즈의 폰트로 표기가 되고 어, 이쪽에 있는 거는 풀컷 오프 파워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1분 있다가 차단될 건지 아니면 오늘은 오면 1분 있다가 차단될 건지 아니면 제가 이거 확인해 본 결과로는 99분까지 여기 표시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아까 확인을 했어요. 길게 눌러서 세팅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고 또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돼서 99분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10분 정도만 놓고 15분 정도 놓고 이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 OK가 누르면서 설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T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시간 단위로, 즉, 예, 카운트 하는 그한 시간부터, 이제 0이 될 때까지, 이제 그 시간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 이게 출력되는 전원을 차단해서, 이를테면은, 위에 있는, 풀컷드 오브 파워랑 같은 개념이에요. 대신, 이제, 풀컷드 오브 파워는, 이제 99분까지 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이건 시간대로 해서 24시간까지 이제 지정을 할수 있다는 게 이제 좀 다른 거고, 아래에 있는 오버 파워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암페어. 이게 5암페어가 넘어가면 차단, 차단하는 거고, 오버 볼트는 30볼트 이상 되는 것을 차단. 그 다음에, 로우 파워 볼트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하기에 따라서 어느정도 전압이 안나왔을때 이제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모델은 다른 여러 제 품들이 있는데 이제 스틱 모양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엑셀 파일로 지금 이거를 측정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로그를 볼 수가 있어요. 전압 변동하는 거와 암페어, 와트까지 세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시간까지 하면 네 가지죠. 네 가지가 기록을 되는데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한번 그 기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루투스를 켜고 어플을 실행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기본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그... 블루투스를 누르면 이쪽에 맥주소가 표시가 돼요 지금은 저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면은 중문하고 영문하고 고를 수가 있고 이제 기본적인 그 지금 현재 볼트 그래프가 나오고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어, 인터널 템퍼러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되어 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나오지 않고. 지금, 이를테면, 여기 있는, 잠 설정을 한번 바꿔볼까요롱 브레이크, 롱 브라이트 있는데, 이거는 백라이트 설정하는 거고. 자,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그, 제가,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메뉴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을 설정을 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핸드 스마트폰으로 보이시나요 여기 셋업 버튼을 누르면 은 이제 이동이 되면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종료는 이제 엔터를 누르면 종료가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엑셀 파일로 볼수 있다고 했는데 잘안 보이니까 붙여 놓을게요. 붙여 놓고 위쪽 블루투스 옆에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죠. 지금 이거를 장비를 하나 이제 12볼트가 나오는 곳에 장비를 하나 물리고 사용 중인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나? 이아 그리고 여기 있는 액정에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때는 이거를 두 손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고. 그래프 변동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 더 정확하게 보려면 엄청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압 변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어차피 문제가 있다는 걸로 판단해도 될것 같으니까 제품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전압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보면 위쪽에 인포 옆 왼쪽에 있는 것과 블루투스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 있는 부분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 자 sd 카드 e 테스트 e 테스트 점 엑셀의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냐? 내가 보고 싶은 엑셀로 된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이제 내 파일 보기나 그 폴더 찾아가는 어플을 활용을 해서 내부 파일에 접속을 해서. 보는데 지금 저는 휴대전화의 내장 메모리, 그다음에 이 e 테스트라고 폴더가 하나 있네요. 누르고 이 테스트 점 엑셀 s 이게 이제 실행을 하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설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클릭을 하면 바로 이게 시간과 지금 전압 눌렀을 때 전압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카메라 전원을 연결을 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이제 암페어 와트가 나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1.99 정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0. 뭐 0.1A에 거의 2W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이걸 구매한 이유는 단순히 제품을 연결 USB를 뭐 연결을 해서 이게 USB 단자가 살아있냐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소비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볼수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장시간 이거를 연결을 해놓고 사용할 때는 어떤 기록이 남는 걸좀 선호를 해서 이를테면 제가 한 시간 정도 이거를 놓고 기록을 보고 싶다. 제가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항상 이게 남아, 이게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출력 단자도 좀 많고 그 다음에 5.5파이. 연결도 할수 있는 이런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제가 이제 블루투스 있는 모델을 선택한 을 것도 엑셀 파일로 제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설정한 시간이나 아니면 은 제가 연결해 놓은 시간만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 이런 모델이 이제 좀 번거롭다 라는 스틱 모델을 쓰고 싶다 면 다른 제품도 있으니까 그 제품도 어,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PC와 연결해서 블루투스 동굴로 PC와 연결해서 이제 PC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화면도 제공하니까 그런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같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해서 1시간이든 10분이든 보고 싶으면 이 UD18 제품을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눌러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기능 같은 경우라면, 이제, 이 제품을 뭐 초기화하고 싶다. 아니면 뭐 다른 숨겨진 걸 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어,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OK 응.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 중문 영문 설정할 수 있고, 기본 전압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밝기와 이제 스탠바이 밝기, 뭐, 스탠바이 타임, 그리고 이제 온도 등이, 있는, 이제 온도를 볼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메뉴들은 이제 밝기 정도는 이제 올려서 쓰면 될것 같고, 평소에는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면은 꼭 누르면 회전이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또 M 버튼을 눌러서 전환을 하고 이제 얘를 이제 금액대가 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오래, 이게 구매한지 오래 돼 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이 제품이 이제 마냥 좋은 거는 아니고, 이제 쓸수 있다. 뭐, USB, 이런, 이런 단자들이 많아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가 간혹가다 오류가 나기도 해요 뭐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전원을 이게 스마트폰 어플을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분리했다 넣었다 반복을 하게 되면 기능 스마트폰 어플이 충돌이 나서 꺼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다시 실행시켜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으면 이제 여기도 어디 하나에다가 뭐 만들어서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제 딱히 보니까 만들 수 있는 단자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한 젠더라도 좀 넣어줬으면 되지 않을까. 자꾸 그 생각이 있는데, 이제 이거 제작 의도는 이제 만든 사람만 알겠죠. 그런데 굳이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단자는 요즘에 이제 USB-C 타입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추후 활용하기는 이 편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네요. USB-C 디지털 테스터 u d c 8 모델입니다.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영상 제작한 지도 꽤 시간이 된것 같은데 이제 또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서 또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